그래서 동해바다 한번 살짝 보고 갈까? 대진이은 어디를 간다고요? 동해 위기에서요. 동해 위기에서? 오케이. 거기 전망대라고.. 전망대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서 동해바다가 잘 보인 대요 오케이. 그러면 동해 위기에서. 됐어. 근데 대진이 약간 자기 세상인 것만이야. 아니 근데 자기 집 같아. 아니 자기 집이긴 하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야, 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당황스럽다. 적응력이 좋구나. 적응, 바다 전망대가 있는 동해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진아. 이제 여기 어디예요? 잘 자다가 휴게소만 도착하면 깨버리는, 떼집니기귀여 저기 위에가 전망된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합시다. 잘올라잘 올라간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잘 올라가? 우와, 이 앞에 뭐야? 우와. 뭐야, 저기? 우와, 저기는? 색깔 봐. 이야, 박지까지 5.1km 남았고 저희는 이제 톨게이트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중간에 동해휴게소에 올라가 가지고 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역시 바다는 바다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네, 그런 도 예쁘다. 행복합니다. 자, 저희의 첫 박지 첫 노지 박지죠, 노지 박지 이렇게 풀 뷰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가면 여기 앞에 세팅을 할수 있고 따라란 따라라란 자, 주방 아직 정리는 안된 상태고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리브유 가스, 요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가스, 뭐, 고춧가루, 여기 있고, 커피를 내려 먹으려고 일단 네스프레스를 꺼내놓은 상태고요. 고무장갑과 주방장갑. 그리고 여기 안에가 좀 엉망진창이긴 한데, 이게 깨지고, 깨지고 할까봐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뭐라 해야 되나? 뽁뽁이? 고집뽁? 이런 것도 다 해놨고 반대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웃음> 가진 게 없는 아직 정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데도 정리가 하나도 안 끝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다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영상을 찍어 봐야겠어요 <웃음> 일단, 저희가 이쪽에 커튼을 할 거긴 한데, 이 지금 친구류가 겨울용이고, 저희가 고정침대랑 벙커침대를 쓰기 때문에, 친구류가 두 세트라서, 두, 두 세트를 쓰기 때문에 좀 굵어요. 겨울 친구. 여기는 커튼을 할 생각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해가 진짜 창이 많으니까, 체광이 죽여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은 오이 카메라가 다리가 너무 길게 해놔가지고 쳤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세면대를 빼고 출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선반식을 해주셔서 유기나게 이건 100% 저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짜잔 수건이랑 마이비대그 다음에 드라이기 이런 것들이 드라이요 별로 뭐가 없네요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저희는 요 수전도 바꿨고요 수전 그리고 샤워기 수전도 바꾼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로 예쁘네 오늘 날 아이스로 하먹가 따상하고 괜찮네 이렇게 바람 많이 보네 엉시 푸시 오늘 지기먹었어요 어무새 먹지서 나 진짜 지금까지 어게 캠핑카 사서 처음 왔잖아. 진짜 캠핑카 사서 해봤으면 하는 게 지금 다 그대로 되고 있어. 구현되고 있어? 어. 어떤 거아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지 뭐. 사람들 많은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우리만 있는. 아무도 없 어. 아무도 지 않는. 지라고그러 뭐지? 그런 장소에서 우리들만 오지, 조용, 예. 그러니까 조용히. 여유를 즐기면서 여유롭다. 어, 진짜 좋다. 안데 네, 내려줘. 야 돌지 마. 거기서 돌면 어. 안 돼. 눈을 다득까 거기? 불안. 그리고 블라인드 거기 걸으려고. 와. 아그 미쳤다 진짜. 판타스틱. 아 진짜 너무 좋아. 캠핑카도 하고 싶은 게 진짜 진짜 그도데니까 너무 진짜 좋다. 치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캠핑카를 사야지 라고 마음 먹은 순간 부때 진짜 9일까지 시간이 엄청 되잖 우리는 겁나 오래 걸렸지. 우리는, 우리는 처음부터, 진짜 오래 걸렸어. 우리는 카라반부터 해서 그치 우리는 카라반을 받고 먼저 카라반을 받고 카라반 업체를 돌아다니다가그 다음에 벤을 어. 보다가 벤을 받지 그리고, 근데 벤은 왜 보냐면 솔직히 남자들은 솔직히 공기반안이쁘거든요 크었다 보니 그래서 남자들이라면다 이해할 거야 다들요 벤을 살려고 지갑을 열었어 열었다가 닫지지 어. 어. 어. 지갑을 어. 어.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큐뭐시기를 휴카 보고. 어 보고 내가 완전 여자들 시향적이야 어. 나 저거 나 나는 벤 아니야 난 음. 저거 이렇게 얘기했지 왜냐면 벤을 타봤는데 너무 너, 너무 너무 톡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 러고 어. 있어야 되니까 진짜 아, 의자에 이, 이런 거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는 이게 막 얼마나 불편해 야, 내가 원하는 벤이 그거잖아 고정 침상 있는 거라서. 그고 그뭐 월든이나 뭐 주메이라 이렇게 봤거든요 그 주메이라는 진짜 좁았고 그렇지. 진짜. 샀으면 월든으로 사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치. 하지만 운명적으로 영남 캠핑카를 담아왔어. 그 오빠가 남편이 먼저 보고 알려줬어요. 이건 어때? 어? 근데 우리 처음에 이를 그. 캠핑 페어 갔었는데. 갔어, 봤는데 그때 오 독특하다 하고 넘어갔었다가. 이제 그 휴카를 보고 난 다음에 이캠핑카눈을 뜨면서. 네, 이건 뭐 솔직히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건데. 우리, 우리 기준 이인 플러스 강아지. 우리, 어. 우리 기준. 그러니까 앞에 너랑 자랑 타고 가운데 강아지 타고. 근데 네, 내 생각에는 애기 있고 강아지가 있어도 가능은 하다. 애기한명 있어도. 그리고 뭐, 나의 감성에 걸맞지 않지만 지금 베이크아웃 네, 두 개가 나서 빼버리고 커펜 달고 네, 쿠션 좀 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완성인인 것 같다 너무 아 저쪽을 바라봐도 되게 예뻐 그러니까 나의 감성이 아니라 ]한테서. 오빠 그냥 내내거 아니 근 이렇게 찍어도 되게 예쁘겠다 그래? 내 걸로 사진 찍 아난 아, 저걸 찍고 싶은데 이렇게 찍으면 안나나 왜? 네? 또 문만 찍고 싶어 이 문만? 주 땡겨 아 이렇게 사실이 어. 달라 어, 결론적으로는 영남을 선택하기 잘했다 오? 줄까요? 어, 진짜 미쳤다. 후일 라나아씨 보여주고 싶다. 아 이거 나중에 첨 보여 주세요. 너무 이거 너무 이쁜데요? 어. 내가 이걸 보는데 너무 지금 오빠 미쳤어. 오빠 자리가 뷰가 좋네. 아 진짜 예뻐. 약간 미국 김성 사진이 어. 나왔어요. 어. 사진좀찌 있어. 미국 뭐 미국 뭐 가보치 나왔지. 아 그런 느낌 느껴 본 적도 어. 없지만. 하도헛거같게 뭐 치고 와. 사진 맞아. 한번 봤어.. 사진으로 뭐 봤던 그런 미국 개인사람 만들어진 오늘 점심은 뭡니까? 오늘 점심은 피자입니다. 들어가나? <웃음> 들어갔으니까는.. 아니 아니 견절 인지 우주인, 허니 강릭 뭐야? 허니 갈릭, 페퍼라린. 충격에 들어가죠? 음 뭐야? 충격에 들어간다. 괜히.. 아.. 예. 네. 오케이. 이게.. 아. 전용 접시. 오, 큰일 났네. 왜요? 플라스틱 접시가 없어요. 다범망이라서아 덥... <웃음> 전자레인지용 접시를 가져다 해야 되겠네. 망했나요?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전자레인지용 접시가 없기 때문에. 종이는 괜찮아. 어떤 종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 네. 어, 종이 로도 뭐 있지 않아요? 아니 이게 딱딱한 아.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종이오유를 빨기는 할 거거든요. 안되면 되게 제알아 그렇지. 딱들어가니까이빼바로니비가 너무 맛있다 그랬어. 다음에는 아 이거 진짜 전자렌지 용기를 조금 가지고 다녀야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캠핑할 때 원래 전자렌지는 생각을 1도 못 했으니까. 그렇죠. 오. 오. 오딱인데. 요기 거기 주세요. 됐잖겁나맛 있어 보이죠? 인버터를 켜고 안 들어갈 것같아 들어간다. 아, 안 들어갈 것같다고내 말해. 아, 안 들어갈 것 같아. 네, 안 들어갈 것요 이거는 3분 30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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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준비를 아쉽긴 하네 뭐야 아쉬운데? 일단 음료가 없다는 거? 그냥 먹어 우주랑 또 먹을 수 있어 이거는 피스. 피스. 아, 그리고 음아 <웃음> 음, 저파리 피자 맛있다 이게, 이게 맛있데? 음, 여기 이 우주인 피자가 다 맛있지? 이제 던전지에 없을 텐데 한 번씩 사도 돼 진짜 음. 맛있다 참지 않게 맛있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펫 푸는 거 진짜 많이 들어가 음. 네 음, 전단기술까지 너무 좋네 근데 우리 햇반도 없고 것도 없어 밥도 없어 안 샀어? 왜요? 폐지 그래, 사야 돼. 일단 폐지면 사지 마야 오는 길에 보여진다 그럼 들릴거야 그래, 나 난, 내가, 내가 저번째 얘기했었잖아 가다가 편도 들이자고 그냥 운전할만 집중하다보니까 딱 편리잖아 어, 편리편잖아편리가 산책 갔다온다할 생각치고 갔다와될것 될 같아 쇼무스가 없어서 편에고 있는데 9 0 m 9 0 m 걸가는데 어? 저기도 900. 어, 왜뛰죠 예지기는올때 절대 걸어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고 가야 되지만 갈 때는 길이 걸어지기 잘돼 있어요.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라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국은대였던 <웃음> 그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려가. 쉬가가가 이만 살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요 별로 오라고 러지 머리에 힘들다니까. 아니, 엄청 아파 보였거든. <웃음> 아, 뭐야. <웃음> <웃음>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발바닥이, 발바닥에쓸 수가 없어. 만두를 한번먹어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양념장. 요게 간장. 간장. 두그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넣고, 음, 응, 튀겼어. s 완성! 짜잔! 이게비겨 돼지야, 엄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술을 못 마시니까 혼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게요. 음. 어때요? 확실히 다릅니다. 아. 너무 맛있는 게? 음, 진짜 맛있다. 분위기는 이 아이로 냅시다. 얘는 진짜 일부러 초... 어, 그렇게 돌렸어 어, 이건 촉촉하고 겉바 속촉, 음, 바삭해. 김종이주고 다녔는데 그걸 안 들고 왔더라고 음.. 아쉽구만 응. 그래서 키친다올로 했지만 다음번은 기름종이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고레사 어묵이랑 김치 이랑전도를먹으습니다 너무 이쁘죠? <웃음> 제가 오빠를 꼬셔서 산 알라딘 버너입니다. 좋다 맛있지 근데. 어 아이가 원래 커피를 자주 먹기 전 좋아하는데 낮에는 저희가 얼음을, 얼음을 안사 갖고 와가지고 못먹었다가파인점을 가면서 우리는 얼죽 간데 사 왔는데 이게 조선장님께서 커피 마시려고 준비한 컵입니다 컵 맥주 아 맥주였나 맥주도 먹을 수 어. 있어 <웃음> 편하게 자고, 진짜 싫어한 것 같아. 잠도 사실... 편하게 자고, 밥도 맛있게 먹고, 커피도 시원하게 먹고, 방은 따뜻하고 근데 총선생님이 예, 약속한 게 있는데, 캠핑카 나오면 제가 드라마를 안 보고 총선생님은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안 안 통하는 게 있었는데 나오면 드라마를 같이 한편 이상 보겠다.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맞아. 오늘부터 그 뭐지 사랑의 비주장을 이제 일화부터 봤는데 어 이게 거의 처음에 어거지 좀 넘어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2화까지 봤는데 재밌지. 이제 3화를 같이 보려고 커피를 마시면서 3화를 보고 한번 오늘 볼수 없어. <웃음> 천천히 보고 아마 오늘 목이 말라서 보고 나 이거 먹고 <웃음> 보고 다지 않을까? 어 그러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뻗을 것 같은데 대진이 또 지나갔어요. <웃음> 띠징이 진짜 저기 좋아한다 그치 렇지 폭신한 걸 좋아하니까 폭신한 걸 항상 들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띠징이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보여줘봐 띠징이 지정석인데 어쩌다 보니까 옆에 리모컨도 같이 있어요 안녕 인사드려 안녕 <목소리> 어때요 어 뭐야 시키 네. 띠징이 모습 으로 마지막으로 오늘은 내일 만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자야지. 물회를 포장하러 왔습니다 물회 포장하러 왔는데 밖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워 여주 귀엽고 여주 귀엽다 물회 물회 물회 물회 물회 물회 갑시다 집으로 너네가 아무리 뛰어봐라. 나는 줌을 땡기면 된다. <웃음> 귀여 날씨만 조금 더 따뜻했으면. 밖에서도 오고 어... 싶데 아직까지는 봄이긴 하지만, 이름 붙기라서좀 춥거든요. 그 바닷가라서 바다 바람이 좀 불었는데, 철저하면는조 기온이 올라가고 바람이 안부네요 그래, 잘간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좋은 곳, 더 좋은 곳갈 곳을 이제 하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